당신이란 내맘 몰라 마법의 카페들을 걷는 이 기분 내 손을 잡아줘 내 곁에 있어준다면 그걸로 나 좋게요 나 항상 그 고개를 돌리지 못해 난이면 난이면 안 되겠다는 그 말을 정말 믿어요 난이면 난이면 안 되겠다는 그 말을 정말 믿어요